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진짜 오만 가지 일을 다 겪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는 산전, 수전, 공중전이라고 그러죠. 음. 그런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산전도 겪고, 수전도 겪고, 공중전을 걷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어.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 의지할 때 하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 방송에다가 댓글을 달면서 어,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그런 것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음 제 타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일 와서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우리 이큰타로 가족들 덕분에 제가 오늘도 어, 타로 리딩을 어,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어, 제가 조금 글을 잘 써요 <웃음> 어, 어, 어, 주먹이 올라오나요? 네 <웃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헤어졌지만 밤한개 휘돌아 발길에 부딪힐 때 혹여 내가 그리운 적 없니? 라는 주제로 네 리딩을 아. 카드를 뽑아보았어요 <웃음>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모르셨나요? 음. 어,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요. 그쵸? 어, 어떻게, 헤어졌지, 어떻게 헤어졌든지 간에 그래도 한 번쯤은 음, 내가 그리웠으면 하는 게 사람의 바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 카드부터 리딩을 할 텐데 어, 항상 이 시간에 저는 제일 떨려요. 자 그러면 우리 카드 여행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지만 음, 밤한개휘돌도라 발길에 부딪힐 때 혹여 내가 어, 그리운 적 없니? 어, 어디 봅시다. 그리운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운 적 없다 그러면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줘야겠어요. 음, 사람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그리워해줘야지. 그치? 음, 어, 이 사람은 음 그래, 이 사람은, 어, 이 카드에서 보면은, 그냥, FM? 어, FM 공식으로 헤어진 것 같아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어, 헤어질 때, 음, 그니까, 나의 감정, 너의 감정, 우리의 현실, 뭐, 이런 걸 갖다가 객관, 모든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객관적인 테이블에다 놓고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지만 그렇게 결정해 놓고도 어, 망설 그 헤어져 놓고도 망설임이 어, 없지는 않았었던 듯 해요 음, 에이, 왜냐면 모든, 모든 결정에는요 솔직히 그래 나는 한번 아니면 아니야 이랬다가도 속으로는 어때요 뭐,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때 있단 말이지 어, 저는 그래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암튼 음. 아이 사람은 그리웠었던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이 그리워한 건지 이 사람이 그리워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리워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런데 뭐 이게 헤어진 이유가 이 사람 때문에 헤어진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헤어지고 나서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 음. 모르겠어요 조금 더 카드 리딩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죠 이렇게 나오면 음. 더 열어봐야 알지 어, 어. 여러분들은 그냥 음, 결정을 내리고 그냥 나의 길을 간것 같아 나의 길을 간다 어. 이것이 어, 너와 나의 운명이라면 음, 난 나의 길을 가린다 그랬던 것 같아 음. 어차피 뭐 헤어졌는데 굳이 근데 헤어져 놓고서도 여러분들인지 아니면 상대방인지 모르겠지만 헤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테이블에다 이. 이 여러, 두, 두 분의 문제를 갖다가 두 사람의 문제를 객관적인 테이블에다 놓고서 이걸 갖다 평가하고 이 평가에 의해 이것이 헤어졌지만, 어, 그냥 헤어질 땐깨 깔끔하게 헤어진 것 같아요. 마음속에까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 어, 그렇지만, 어, 이 카드상에서 보면은 결정을 해놓고서도 좀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걸 뭐 내색 근데 여러분들이 떠나갈 땐 그걸 내색하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마음이 어, 아파오지 않았나 음왜 그럴까 음.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고 부질없지 뭐어쩌겠어 어, 부질없지. 그냥 나는 나의, 어, 인생을 갖다가, 그냥, 그래도 보란듯이 살아야겠다? 뭐, 이런, 이런 느낌이죠. 보란듯이 살아야겠다. 어, 그렇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아까도 내가 여기서 그랬듯이, 미련이 남긴 남은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은 돌아서서 여러분의 일을 갖다가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음, 헤어져 놓고 어, 어떠한 고통이 따라왔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은이 고통이 왜 따라왔는지 알것 같아 음. 이게 아직 카드가 요만큼밖에 안 뽑아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헤어져 놓고서도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연락이 와 가지고 그런 거지 음. 뭐. 니가 뭐나더나어잘될거 같냐 뭐 이런 말도 했겠고.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미련이나 헤어져 헤어져 놓고 후회가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을 사귀었는데 이렇게 헤어진다는 거는 그래도 한 번만 더 노력해 보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한 반면에 오히려 더 야, 뭐, 니가 나 떠나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니네 주제에, 어, 니네 주제에,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어, 반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거나, 약간 빈정되면서, 어, 그러면서, 어, 그래도 나는 너하고 다시 한 번, 어, 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던가. 암튼,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한테, 약, 어,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헤어질 수 있을 거라 하고, 헤어질 수 있, 있다라고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헤어졌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헤어진 건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이 약간, 어, 성격이, 뭐, 완전히 집착까지는 아니고, 어, 깐족, 착이라 그래야 나 어, 깐족깐족거리면서 사람을 귀찮 어좀 처음에는 이게 한번 깐족 때면 짜증이 나도 그냥 아, 아, 그냥 저리가 귀찮아 이러지만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이렇게 깐족 되면 그게 나중에는요, 어우 막 스트레스야. 그니까이 사람은 그냥 계속 깐족깐족거리는 게 아니라 지, 자기가 생각나면 뜬금없이 깐족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다가 쌓이다가 보니까 헤어져서도 내가 어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으면 안 됐었던 게 아닌가 싶어 어, 여러분한테는 이 사람을 내려놓은 게 되게 잘된 거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내가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 놓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 음. 근데 여러분은 헤어져가지고 오히려 기분 아, 좋았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아니고 그러고이 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서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을 떠나서 어, 내가 굉장히 자유롭고 잘될 거라 그렇잖아 우리가 어, 만나는 마, 사람이 만나는 건왜 만나요 음, 너랑 나랑 만나서 잘될 거라 생각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헤어질 때는 어, 우리가 같이 있어봤자 서로에게 어, 상처만 주니까 헤어지는 게 낫겠다 같이 있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을 것 같아서 헤어졌지만 헤어지자마자 얼마 가지 못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후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음, 얼마 가지도 못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싸워왔던 그 시간들이 이 사람의 뇌리에서 안 떠나는 게 아닌가 해요. 음, 나름대로 이 사람하고 많은 걸 함께 했던 게 아닌가 싶어.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여러분한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헤어져 놓고. 오, 어, 저기 만 근데 그게 웃긴 게, 이거 지가 그렇게 다시 뭐, 다시 한번, 음. 아쉬운 게 있으니까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요만큼은 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여기까지는 더 해보지 해야 보지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은 그게 아니야 뜬금없이 전화하고 뜬금없이 소리 지르고 아니 헤어진데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그런 거지 아니 이, 이 헤어져 놓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는다는 거지. 헤어져 놓고 스트레스가 다시 또 시작이 된거야 처음에 헤어졌을 때는 아주 좋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삶을 갖다가 내가 그치 새롭게 어, 활기차게 시작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어, 또 다른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의 이런 성격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잘라냈다.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걸 갖다 받아렸던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밀고 나가 여러분이 밀고 나가서 확률이 높아. 음 그리고 개 중에는요 개 중에는 이 드물게는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어, 스토킹 같은 거. 어, 스토킹 같은 거 아니면 금전 문제 뭐 라든가 뭐 이런 걸로 법적 분쟁이 간 커플도 있지 않을까 드물게 아주 드물게 음. 뭐 다는, 그렇게, 다는 그렇지 게그렇 않죠. 다는 그렇게 괴롭히는 거고 시달리는 거지. 그리고 시달리는 것도요. 그게 있어요. 경중이 있어. 경중. 음. 이 카드 보는 사람이 다 시달리겠습니까? 그냥 짜증이 나는 정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어, 사람 진짜 얘 피말린다. 좀 피말리는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음 피말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저기 막 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금전적인 손해도 너무 많이 본것 같아. 음 금전적인 손해도 너무 많이 받고 개중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치 이 금전적인 손해가 이 사람에 의해서 온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 사람에 의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노니까 여러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회한 거는 어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하고 금전적인 마음을 갖다 두 개를 놓고 봤다 그러면 어, 8대 2 어, 2는 좋아하는 마음이고 8은 금전적인 이유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 혹시 뭐 게임 중독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어. 뭐 딱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술보다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어,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인 게 아닌가 싶어 음, 게임이나 도박? 어. 뭐 요즘에 그런 것도 도박이지 않아요? 어, 뭐 저기 막 코인 같은 거 롱치고 숏치고 이런 것도 도박이지 하나에. 음. 어. 왜냐면 그 일확천금이잖아요. 한번 뭐 제대로 물리면은 백 배씩 벌고 그러고, 그러고 한번 제대로 이러면 백 배씩 하루 아침에 그냥 돈이 수억이 날아가는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무튼 금전 문제로 여러분한테 상당한 고통을 남긴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런 커플이 꽤 눈에 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를 가만히 내버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도 어 아, 저기 막 아무것도 그러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이게 헤어져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금전적인 문제고 이런 걸 갖다가 해결하기 바쁜데 얘가 자꾸 깐족되는 게 아닌가 음. 깐족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니 뭐왜 그래 음. 예, 저기, 마, 저기서 만난 사람도 있을 텐데, 어, 어디냐면, 어, SNS상에서 만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 일, 이렇게 깐족되는 사람 치고서, 어, 영마성이 짙은 사람은 뭐, 그,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영마성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어, 그런 거 있잖아. 잘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한테 깐족대고 괴롭히는 스타일. 딱 그런 스타일인 것같애 음. 그래서, 그립다라고 보면, 그리운 맘도 있지. 음, 그리운 맘도 있어요. 근데, 내, 저기, 막, 뭐, 내가 아까 8대2라 그랬는데,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 보면, 이 카드에, 어, 좀 상당 부분의 사람이 그렇고, 뭐, 개 중에는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어. 음, 왜냐면은, 모두가 다, 어, 여러분한테 그냥 치명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지는 않았을 게지. 어, 막, 그, 저기, 막, 남녀가 사귀면서 어떻게 돈 점프안 쓰고서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사귀다 보면 은그 과소비는 어느 정도 따라 붙어 음. 그러니까 연애 많이 하면 주머니에 돈 남아날날이 별로 없어요 먹으러 다녀야지 보러 다녀야지 어, 그 다음에 또 방학간 가면 또돈 내야지 또 가끔가다 이벤트 때일 때는 좋은 거 먹고 선물 사주고 방학간도 좋은 방학간 가야지 그러니까 돈이 남아날날이 없다니까 암튼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 이 사람하고 헤어져 있으면서 이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있었던 그런 문제들 같은 게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어, 주변 사람들하고 금전 문제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힘들게 이거 갖다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 저기 막 픽스해 나가면서 있는 중이라는 거지 어. 그런데 얘가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개 중에는 연락이 와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카드를 봤지 왜냐면 이 카드 제목이 마지막에 내가 그리운 적이 없냐라는 거야 그럼 나도 네가 그리웠다 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어, 나도 그리 어 내가 그리우니까 너는 그립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어, 케이스도 있고 나는 그러니까 그립지는 않지만 네놈이 어, 네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갖다 입혀놨고 그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그리워야 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나는 이렇게 뚜껑 열리고 있는데 너 혼자 누루랄라 잘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음, 여자, 에이, 저기 이거 그, 그 여자가 떠나가서 어, 떠나갔는 가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어, 저기 뭔 거지? 어, 오빠 나돈 좀, 음, 나돈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이 이 여자랑 같이 데이트면서 하쓴그 돈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막 맥국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런데, 그, 내가 이제 퍼센테지를 나눠줄게. 한 3% 정도는, 어, 금전적인 손해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음, 그 3%에서 진짜 희박하지만, 어, 한 3%에서 한 10% 정도는 법정 분쟁도 있어. 그리고 나머지 거에서, 어, 3%, 97% 남았죠? 거기서, 어, 한 50%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리운 거 맞아요. 어, 그리운 거 맞고, 어,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야. 힘들지만 같이 가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케이스들은 여러분도 망설인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꾸 퍼센티지가 떨어져. 돈 생각도 나고, 아, 얘랑 있었을 때 좋았는데, 뭐, 그런 것들이에요. 약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아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희박한 케이스 다 빼놓고 지금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거 여러분들은 어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깐족거리고 스트레스를 주지만 음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밉와 진짜 완전히 밉지는 않은 것 같아 어 완전히 밉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하이 사람을 그리, 약간, 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음,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어, 이 사람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어, 마음도 있고, 어. 아, 정말 미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갈등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아, 막, 그, 이내 마음도 진짜 파도처럼, 막, 확, 확, 그냥, 막, 하루에도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확, 확, 이렇게, 파도가 밀려면 모래 훅 파나가는 것처럼 어, 내 마음이 훅 파나갈 때도 있다라는 거지 음 죄송합니다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음 맞아 음. 여러분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음그 상태로 있고 근데 이거 조금 헤어지기 힘든 거 아닌가 음 물론 그 뭐 스토킹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개인적인 퍼센지는 낮죠. 백이면 한두명 정도고. 근데 음, 그, 그, 그 케이스는 이제 어, 들, 어 별로 없으니까 그렇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 비율이 높은 쪽에 있는 사람이 이르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사람하고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싶어. 예, 괜찮지 않았나 싶다라는 거는 뭐가 괜찮지 않았나라고 하면. 음, 속공학 같은 건잘 맞았을 것 같아요. 음, 속공학은 잘 맞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사람이, 진짜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데, 속공학까지 안 맞으면, 진짜 뒤도 안 돌아봐. 음, 그래도, 밤에는, 어,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닌가. 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래서, 그럼, 근데 그런 거지. 속궁합이 잘 맞으면 안헤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속궁합이 좋아도 이 좋은 것보다 더 지랄하면 어아 아이 그냥 아씨 뭐, 내가 설마 너하고만 잘 맞겠냐 어, 이런 거지. 어. 그렇지만 이게 속궁합도 잘 맞았고 또 성격이 아예 안 맞는 부분이 어, 아예 안 맞지는 않은 게 아니었나. 근데 왜냐면 얘가 조금 그런 게 같아.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 음, 성격의 문제보다는 고게 조금 더 컸다. 그래서, 자기, 자기 걸뭘 못하게 하면, 자기가 못, 아,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좀 지랄발광하지 않았는가. 어, 그렇게 보여져요 그니까, 얘가, 그 뭐지, 사회활동하고 그래도 자기가 자기 밥벌이 정도는 할 수가 있었다면은, 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 케이스는. 어, 그래서 이게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 그래도 얘가 조금만 그래도 지밥벌이만 했었어도, 어, 왜냐면 잘 맞을 땐또잘 맞는 것 같아요. 음, 잘 맞을 땐또잘 맞아. 완전히 막 100% 안 맞았다라고는 보기는 카드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제가 확률이 높은 쪽부터 먼저 리딩 해주고, 이게딱 한다면 나중에 확률 적은 쪽은 또, 어, 얘기를 해줄게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아, 이게 뭐죠? 음 어. 이게 뭘까나? 음. 이 사람이, 음, 여러분을 안 놔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자기가 안 논다고, 뭐, 저기, 막, 안 헤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놓으려 한다라는 거지. 안 놓으려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보다는, 응, 어, 과거보다는, 어, 그런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지금 성격이 살짝 변한 게 아닌가. 왜 변했냐라면, 이별이 이 사람을 살짝 변하게 만들었다 그래야 되나? 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에는 얘가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걔, 어, 집착을 갖다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도 집착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헤어지고 나서 더 집착을 부리고 아 이건 헤어지면 안 되었던 거구나 라는 거 갖다가 헤어지고 나서 더하는 것같아 음, 헤어지고 나서 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 아까 그 좀 전에 말한 그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는 그 그것보다 약간 어,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케이스. 그래서 어, 지금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 사람이 갈수록 여러분이 더 어, 마음에 더 남는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어, 딱 헤어, 어, 완전히 막 너랑 나랑 완전히 딱 끝나서, 완전히 남남이 된 느낌이 아니라니까. 비록 헤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뭔가가 있는 느낌이에요. 음. 뭐 연락을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뭐해. 어. 뭐 이런다. 헤어져놓고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음.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어져 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걔가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좋아해요. 음, 헤어지고 나서 어어 어, 깨달았지. 어, 내, 나는 얘랑 헤어졌었으면 안 됐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라 거야. 음. 좀 점점 집착이 조금 심해지는 게 아닌가? 어, 집착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음, 이 사람은 좀 그런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다시 예전처럼 그런 관계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뭐 희망한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그닥 뭐 희망한다라기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이 사람이. 음, 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 싶지, 어, 아니다 싶어요, 어, 아니다 싶고, 그리고 개중에는 어 개중에는. 어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만나서 예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하면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래도 어그 과거보다 좀 낮았다 그래야 되나? 음, 집착도 조금 강해졌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일을 하려고 드는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밥벌이라도 한다라고 하면, 음, 저기, 막, 다시, 맞아. 이게 다시 시작하잖아. 어, 다시 시작한다니까? 다시 시작해요, 이거는. 음, 얼마나요? 꽤 많이. 음, 그래도 이 카드에 30, 40%는 넘지 않을까 싶어. 음, 그 정도면 꽤큰 거예요. 어, 왜 그러냐 면 아까 그 법적으로 분쟁 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어, 고 사람들은 어, 어, 저기 막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지 왜냐하면 같은 감기여도 가볍게 앓는 사람이 있고 세게 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한 카드에서도 가볍게 가는 사람이 있고 씨가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가볍게 가는 사람들은 어 다시 만나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어, 중간쯤 가는 사람들은 아직 어, 계속 이 상태로 있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계속 있고 그리고 아주 시게 온 사람들은 갈라섰거나 아니면 개중에는 법적인 문제까지 왜냐면 감기 너무 시기 오면 입원하잖아요 어, 입원한 거지 그 입원이 뭐야 법적 분쟁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암튼 어, 다시 만나서 왜냐면 이 사람이 어, 어, 약간 개가천선을 했거든 어, 개가천선을 했기 때문에 어, 아마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음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될것 같아요 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이 사람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얼만큼 갈라는지는 그거는 어,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잃고 나서 이 사람이 변했잖아요 변해서 아 이제는 내가 뭔가 그치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많이 달라졌어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도 아 내가 이러면안 되겠구나 라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약간 어느 정도는 깨우쳤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빠르게 옛날로 돌아가요 굉장히 빨리 음,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어, 좋아하거든 음, 잘 됐네 어, 그 제외하신 분들 어,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고 예쁘게 음, 서로 보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 사람은 그럼 내 인연인가요 라고 물은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째서요 라고 하면 운명이라고 여러 번 나왔어 음. 그러면 운명이면 v e 버 갈까요? 라고 하면 모르지 뭐. 그거는 더 지나봐야 알지. 왜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일했던 거는 일시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일시적인지 과거의 모습이 일시적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안다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어 만나기 위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변한 거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또 다시 헤어지는 것이고 이 과거가 이 사람의 어떠한 심정이나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막 나가고 싶을 때 괜히 안 하던 도박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내그 스트레스를 그런데다 푸는 음, 그런 시기였다 그런 시기였는데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어,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갈수 있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음, 오래 가요 그렇게 되면 결혼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걔 중에는 어, 진짜로 이 사람이 걔가 천선한 거라면 그러니까 좀 두고 봐요 걔가 음, 천선했을 수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음, 그러니까 어, 일반 카드는 진짜 극에서 극이다 암튼 음, 잘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지만 밤한개 휘돌아 발길에 부딪힐 때 포겨, 내 생각이 나진 않았니? 어, 라고, 음, 난 주제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쓸쓸한갑다. 어, 쓸쓸하다. 어, 쓸쓸하고 어, 우울하다. 어, 우울하다. 그 쓸쓸하고 우울한 마음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다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어.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어, 성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고스란히 내놓을 수가 없어 왜냐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쓸한 마음을 갖다가 어, 감추면서 있는게 아닌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 일렁인다 그래야 되나 어, 일렁인다 그립기도 하고 어. 뭐 이런저런 뭐 그것들 뭐 복합적인 거죠. 어, 어, 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똑 하나로 저, 정리하겠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어,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 나, 어, 나 그래요. <웃음>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 걸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아, 엄청나게 고민해. 음. 네, 예, 그 사소한 물건 하나 살 때도 고민을 하는데, 하물며 인간 문제겠으니까 아니, 그렇소? 음, 그런 거예요. 음. 이 사람도, 어, 이거 왜 헤어졌어요, 그러면? 내먹고 네, 싶네. 이 사람의 성격이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에요. 좀, 어 다루기 쉬운 성격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하면 음,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한 어, 미련은 있어요. 미련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내려놓기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 왜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누구를 갖뭘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돼요. 음. 진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내려놨을 때는 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뭐 어디 봅시다. 어 미련이 자꾸 미련이 자꾸 커져가는 게 아닌가. 음 미련이 커진다라고 봐요. 음 맞아. 어 미련도 커지고 또뭐뭐 뭐 뭐냐면은. 응, 음, 미련이 커진다 보면 어떻게 돼? 어. 동정을 살핀다 그러지? 어. 야, 망 봐, 망 봐, 망 보는 거지. 음. 아, 망을 본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뭐, 뭐 무슨 일일고 음.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왜 헤어져, 헤어지고 나서, 어. 왜, 왜 싸우지? 어. 왜 싸울까요? 헤어지고 나서? 음 그런 것 같아. 헤어지고 나서 왜 싸우지? 아 혹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뭐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하고 혹시 음, 동업 같은 거 했었어요? 아 동업이 아니라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어 헤어지고 나서 금전 문제까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음 이것저것 이것저것 헤어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음, 사람이 헤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하지 않잖아요. 어, 헤어지기 전에 뭔가 뭐 같이 했던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뭐 정리하는 게 남았지 않았나.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을 같이 저기 했는데, 두 사람과 같이 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뭐 그런 것들 정리해야 될게 있고, 예를 들어서 카드로 가서 긁어서 너랑 나랑 쓸거 같이 긁었으니까 뭐 반반 달라 그런 것들도 있고, 음. 하여간 뭔가 나눠야 될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어. 참 어, 그렇다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음, 이 사람이 내가 아까 여러분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살짝 이제 잠깐 어, 보류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 나온 카드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너랑 나랑 사귀었을 때 내가 줬던 거 달라 그런 거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처구니가 없아 진짜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고 아그 이런 거지. 아 내가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을 사귀었나?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처구니 없으면은 야 뭐. 뭐야 그거 그걸 갖다가 또 달라 그러니 주접스럽게 이렇게 말은 안 하고 그냥 우울하다 그래야 되나? 어,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헤어졌다 할지라도 약간의 마음이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일을 같이 했다든지 어, 아니면 뭔가를 같이 샀는데 어, 이거는 같이 쓰기로 해서 샀으니까 돈을 저기 했으니까 그거 뭐 반을 달라든지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한가, 하여간 뭔가는 돌려받아야 돼 어,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될게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이 카드상으로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뭔가는, 나눠받아야 될게 있어요. 어,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헤어지기 전에, 얼마, 헤어지기 전에, 이게, 들어갔던 것들 있잖아요. 어, 이, 오래 전에 한 거라면, 그런 것까지는 달래기는 치사하지. 그러니까, 야, 이제 헤어지기 한달 전에 했던 거, 뭐, 보름 전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야, 이거, 저기, 뭐, 우리가 헤어졌는데, 이건 나, 아, 내가 다 내긴 좀 그렇고, 뭐, 이런 거지. 어, 너도 뭐반반 반 내라 뭐 이런다던가 뭐 그런 거같아 음. 아, 치사하다, 이 씨. 어, 그런 거 같아. 아까 그건 보류예요. 왜냐면은 아까 10까지만 나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 밑에가 나오니까 카드 내용이 살짝 바뀌잖아. 음. 아,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도 별로 안나 화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 기분이 다운된다 그래야 되나? 어 기운이 다운 다운되는 것 같아요 왜 다운되는지 난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카드를 뽑아봐야겠어 음. 아이 사람 뭐 이래 그래도 사람이 헤어졌는데. 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놓고, 어,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 것 같아. 음 어디 봅시다 이게 여러분이 그리워서 그냥 그렇게라도 뭐 그런거 있잖아요 괜히 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뭐잘돼 어, 보려고 어,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다르니까 아니면 어, 아니면 진짜 그거 돌려받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얘 하는 꼴을 보니까 음. 음, 얘 하는 꼴을 보니 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했나? 어, 여러분이 이렇게 기운이 다운되니까 내가 너무 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뭐, 간간히 어,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는 것 같아요. 음, 연락하는 것 같고, 어디 봅시다. 이게, 카드가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왜 이러지? 음, 그런 거 같아 이 사람이 아 이거 진짜 팩폭해야될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어 정말 미안한데 아이 사람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져 가지고 자기도 뭔가 딱 모든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뭐 연결고리 같은 거 받을 건 받고 헤어졌어 헤어져, 헤어져도 깔끔한 건 깔끔하게 하자.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이고, 어, 감정은 감정이고, 어 저기 막 분배해야 될건 분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감정하고 그거로가 갖다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건데, 아 진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까지 객관적으로 놓고 보나? 와 대박이다. 음. 어 찌질해. 아, 그렇다고 그렇게 못 사는 놈, 그렇게 막, 뭐 저기 막, 못 사는 놈 같지도 않은데 왜 이딴 짓을 하지? 하여간, 있는 놈들이 더 해요. 어, 직업 괜찮은 것 같아요. 직업 괜찮고, 음, 뭐 헤어질 때는 뭐, 처음에는 뭐, 음 그래, 어쩌고저쩌고 해서 헤어졌겠지만, 헤어지고 나니까, 어, 아, 그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막 이러는 것 같아. 음. 야, 치사빠스똥빠스다 이, 이 사람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근데 여러분들은 딱히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 반응을 하지 않고, 이게 다운돼 있어. 그러니까 다운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너무 했나? 어, 그렇지 뭐. 어, 그래도 그건 받아야지. 나도, 어, 빨리 이거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니까, 그치. 이게 안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 가끔씩 현화해서 어, 그거 언제 줄 거야 그거 언제 줄 거야 막 이러는 것 같아 어 그러면서 나나 어, 나, 어, 그거 받아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받아서 이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음야 이런 사람이 참 맞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가만히 있냐라면 은 말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래야 되나? 어, 말할 가치. 야, 인간이 됐으면 헤어졌으면 그찮아 너랑 나랑 사귄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이 관계는요. 가족들도 알고 있었던 관계가 아닌가 싶어. 어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비밀리에 사겨, 사귄 커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어... 어.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조금 그런 것 같아 감더 이상 너와 내가 나눌 감정이 뭐 있나 어, 이미 너랑 나랑 나눌 감정은 다 나눈 것 같고 너무 그니까 그게 그래요 그그 그 노래가 있었그 노래 있잖아 너무 익숙해가지고 어, 갑자기 노래가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입에서 안 나오네. 음. 익숙했기 때문에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건태기가 온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너랑 나랑 사, 살아온, 시, 아니, 시, 지내온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자꾸 다운되고, 아, 진짜. 그, 그,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크게 뭐, 액션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들이 성격이 착하네. 어, 다, 뭐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야, 이 치산새끼야, 그걸 달라 그러냐, 어 그게 얼마나 한다고? 응. 어. 그, 뭐, 그게 뭐,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걸 달라 그래? 어. 왜요, 그럼. 이 사람 성격에는 뭐, 얘, 얘가 돈을 갖다가 그렇게, 물론 쓸 때는 써요. 어, 쓸 때는 통 크게 쓰는데, 그통 크게 쓰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어, 많지가 않아. 응. 어. 그, 좀잘 쓰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통콕에 썼을 때는 쓸만한 자리니까 썼다라는 거야 어, 그 왜냐면 가족 뭐 무슨 행사나 이런데 이런데 썼을 수도 있고 어, 아, 암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달라는 게 아닌가 싶어 아이라 무슨 예명할 음. 어우 더럽게 치사해 그걸 뭘달라 그러냐 아 참. 맞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계속 그러는 것 같아. 음, 꼭 말로는 말, 말로는 이제 딱 여러분 반응 보니까 계속 들순 않고 잊을만 한번 한 번씩 얘기고 잊을만 한번 한 번씩 얘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게 이게 뭐,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은 딱히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반응 안 해, 아, 반응 안 하고, 안 내주는 것 같은데? 어안 내주는 것 같아. <웃음> 안 내준다. 왜? 아, 그,찮아. 그걸 뭘 내줘. 헤어졌으면 끝난 거지. 음. 아, 맞아요. 여러분들은 들은 척도 안 돼. 아까 기분 다운된다 그랬잖아. 딱히 반박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응. 어, 개아 지져라. 어, 개아 지져라. 그, 그러니까, 그,찮아. 네가 사람이라면, 어 나의, 저기, 그, 그리움이나 미안함이나 후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이 같이 있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거. 그리고 돈은, 뭐, 너, 돈은 내가 더 썼어, 이거지. 여러분들이 더 썼을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 음.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찌질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가치를 못 느꼈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아까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좀 우울한 감이 없지는 않아요 우울하고 어, 좀그 쓸쓸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서 쓸쓸한 게 아니라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는 그 쓸쓸함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대꾸를 하기 싫은 거예요 어, 이거는 뭐 마음의 상처 이런 이런 게 아니야 어,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우울해요 어, 우울하고 아. 어. 그냥 말하기 싫다라는 거지. 음, 이거, 이거 네가 더 썼네, 내가 더 썼네. 쓰기는 여러분이 더 썼는데 그것조차도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행동, 이렇게 행동을 해도 말하고 싶지 않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그렇지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중용을 찾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어떡하냐? 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이요, 어. 어, 이 사람이, 이게, 이게 이 사람 캐릭터인 것 같아. 이 사람 캐릭터고, 어. 이 사람 캐릭터가 그런 거고, 음.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거는, 어, 있다라고 봐요. 어, 그리운 거는 있어. 그리운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음, 그래도 처음, 이 처음보다는 좀 마음이 조금, 어, 줄어들었다 그래야 되나? 어, 돌려줘, 돌려줘 하는 그런 게 조금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마음이 조금 줄어들고, 어, 그, 그 마음은 조금 줄어들고, 어, 약간 그리움이, 어,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움이 있기는 있다. 왜냐면 이게 그런 것 같아. 사람이요, 어, 사람이, 어, 이게 처음에 딱 헤어졌을 때는 이 헤어졌다는 것 같다 실감하지 못해. 음 실감하지 못하고 이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한테 어그거좀 돌려주면 안 될까 그게 자꾸 이제 그 소리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에는 뭐 일주일에 일곱 번을 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세번 하다가 나중에 일주일에 한번 하다가 나중에는. 아, 그거 좀 돌려주지, 뭐, 이런 식으로, 어, 되는 거예요. 그렇, 예, 그러, 그게, 그게 줄어들, 그게 왜 줄어들었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게 헤어져도 내가 그래서 자각을 못했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게 헤어진 게 조금 느껴지다 보니까, 어, 헤어진 게 느껴지다 보니까, 어, 이제는 좀 그리운 마음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운 마음도 들긴 들지만, 어, 그것도 내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또 이런 거야. 아유, 찌질하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은, 어, 요지부동이야. 그냥, 여러분들 별로, 어, 그런 것 같아. 음. 어, 그렇지. 그냥, 돌려주고 끝낼까. 어. 어차피 돈은 쓰기는, 에, 여러분들이 더 썼을 거라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쓰긴 더 썼어도, 그런 것 같고, 따지는 것도 그렇고, 어. 말하는 것, 에, 말, 어느 정도 말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말하다가, 나중에는,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저기, 막. 아 그냥, 어, 그니까, 끝나, 그냥 다 훌훌 털어내고, 훌훌 털어내고, 그냥 가볍게 갈까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야. 어, 가볍게 갈까?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음, 이 사람이 다, 이런 이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잠깐만요. 여기 약간 이상하게 나왔어. 음. 그래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랑했던 순간들을 갖다가, 어, 사랑했던 순간들을, 어, 되짚어 본다는 거지. 되짚어 보고, 어, 내가, 그런 거예요. 이, 우리이 감정이 솔직히,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 마음이, 그냥 그런 거지.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두, 드는 거예요. 어, 내가 이게 헤어진 게 잘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이게 이게 이제 이사람 하고 딱 내려놓으려고 이제 이제 이거 주고 끝낼까 뭐 이런 그냥 그냥 아이씨 이 이럴까라고도 생각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어, 그이 사람하고 사랑했던 그런 순간들도 생각이 난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맞아 그그그 그, 그 사랑했던 그 순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인다 라는 거지 어 그냥 확어아 그냥 그런 귀찮으니까 아 귀찮다기 보다는 어이 이 지금 제이 한숨 있죠 어, 표현 이 마음이 표현이 안돼 아 이런 마음이에요 어. 그래서 그냥 할 이게 해고 그냥 끝낼까 하고서 지금 이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갖다가 이 그런 것 같아 이걸 갖다가 조금 넓은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넓은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너무 시야를 갖다가 좁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지 그 이 사람이 어 그거 그거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적에 한 일들이잖아요. 어. 그걸 갖다가 따지고 드니까 따지고 들고 받으려고 드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아, 그래. 어.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그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어,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걸 갖다가 너무 한쪽으로 파고서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감정적으로 좀 그래요 음, 감정적으로 좀 그래 음.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음아이 저기 막 그리워했다가 내가 그랬잖아. 그리운 마음 때문에 그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이 줄어들었는데 나중엔 또 다시 그 마음이 또 생기고 그래.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 여, 여러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다, 아직까지는 이사람도 이걸 갖다가 크게 자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게안 많지 않나 싶어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르, 이 사람도 생각은 해요 어. 그걸 돌려받는다는 것도 참 어. 그치 어. 그렇잖아요좀 음. 불확실하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라마음 들다 든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런 걸 그렇게 집착을 하지 도대체 뭘뭘 저게 했길래 그걸 그렇게 집착을 해요 음 맞아 음. 이 사람이요 음, 그거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내가 봤을 적에는요, 어, 자기 마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청개구리,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어, 조금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응. 내가 단어, 그, 어휘 능력이 좀 부족한가? 음. 응. 암튼, 그래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냐, 그리워하지 않냐라고 봤을 적에는 그리워하는 거 맞고요. 이 사람이 슬슬 후폭풍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응. 슬슬 후폭풍이 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이 사람이 처,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헤어졌을 때하고는 좀 사뭇, 어, 방향이 다르다라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마디로 좀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자존심이 좀 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러고 어 내가 봤을 적에는. 이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이 정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정리했기 때문에 이이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이걸 갖다가 돌려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진짜 마음은 이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 거야 왜그그 그, 거꾸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반대로 나가는 거 그냥 때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묵묵부답으로 별로 대꾸도 안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걸 갖다가 어, 마음은 중간에 살짝 흔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은 그거 갖다가 고집해서 나간다 라는 거지 음 맞아요 이, 이 이게 맞아 아까 내가 어,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순간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옆에서 저 보일러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맥이 자꾸 끊기는 바람에 대화가 약간 생각이 안 나서 좀 더듬었어요 미안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워 했냐라고 하면은 그어 그리워한 거 맞아요 어, 그러한 거 맞고 이 사람 왜 그렇게 했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어, 자존심이 생각하니까 야 그거 내놔 응, 그것도 내놔 내가 사준 거 내놔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 아, 내가, 내가 너무 찌질하고 자괴감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었다가 음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리는 듯하게 보이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헤어지는 그 거기서 어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어 자존심 때문에 또이게 뭐지 그 억지를 부리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어 저기 뭐이 사람도 결국은 우울하다 그래야 되나 어 그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좋아한 거 맞아요 어, 좋아한 거 맞고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어, 헤어지자 말을 갖다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억지를 썼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리워하냐 하면 그리워한 거 맞아요 네, 2번 카드 리딩. 제가 조금 더듬어서 미안해요. 음, 왜냐면 집중이 조금 안 됐어. 어, 집중 안된거 인정. 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그렇게 헤어졌지만 밤한개 휘돌아 발길에 부딪힐 때 혹여 내가 그립지 않았니? 라고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어,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리, 그리운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 왜, 왜냐라고 하면, 음, 설명을 해드릴게. 음. 이 사람보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더 나아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고 싶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받아줄까 받아줄까 그게 그게 의문인데 어 왜요 라고 하면 이거 혹시 저 사람이 이, 저기 막 이성 문제를 갖다가 일으킨게 아니에요 음. 이성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음, 이성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 저기, 막 마음을 확실하게 이 사람이 어떤지,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확실하게 모르니까, 확실하게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멀리서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것 같, 어 어디 봅시다. 맞아. 이 사람은, 이, 여러분들하고 헤어졌을 때그 당시에, 그래, 그냥, 그냥, 어, 어차피 헤어진 거니까, 어차피 헤어진 거니까, 그냥 자기 길 가고 싶었어요. 자기 길 가고 싶었었는데, 자기 길 가고 싶었었는데, 음, 어디 봅시다. 음, 자기 길 가고 싶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길 가고 싶었는데 자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 돈을 참 좋아해. 어, 돈을 참 좋아해요. 어 근데 돈 버는 능력은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그래야 되지 않나? 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이 이 사람이 새로운 뭔가를 갖다가 시작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잘안 되지 않나 싶어.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조금 조만간에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음 잠깐만요. 좀 카드를 더 뽑아보고. 음. 어디 봅시다. 어, 맞아. 음 왜냐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있었을 때가 가장 좋았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어, 가장 좋았던 시간이고, 어,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어, 여러분을 떠나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이 사람은 그럴 능력이 되질 못한다라는 거야. 내가 아까 돈을 좋아한다그랬잖아요 돈을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돈 버는 재주보다는 오히려 돈을 쓰는 재주가 더 높은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렇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이 사람한테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 전성기가 아니었고 전성기가 아니었나 여러분을 떠나서 뭔가를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 떠나서 다 들어먹은 느낌이 나요 어 이거 혹시 이거 저거 아니야 뭐라고 하면은 이, 여기는 연인도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주색으로 돈을 많이 어, 날렸어요. 어, 그래갖고 지금 형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떠났을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요 어, 꿈과 희망에 좀 부풀어 꿈과 희망이라기보다는 음, 자기가 뭔가를 갖다 생각하고 그걸 갖다 행동하고 그, 그런 그 거에 있어서 어뭐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좀 점잖아 어 점잖고 그러고 쪽그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라기보다 주변에 사람들이 어, 이, 이 사람을 갖다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 지금은 안 그렇지. 왜냐면은이이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았었던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남자가 그래요. 남자가 여자가 있으면 은 그래도 여자가 많이 커버해준다고. 어, 이 사람이 뭘 조금만 잘, 좀 잘못했더라도 여자가 이거 갖다가 다... 어, 그걸 갖다 케어해가지고 이걸 잡아주는데 이 여, 여러분이 없어지고 난이 사람은 어 이게 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음, 막 이렇게 촐싹촐싹 대고 다니진 않아요. 이 사람 성격상 어, 좀 고지식한 데가 없잖아. 어 꼰대 꼰대끼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 그러면서도 좀 주색으로 돈을 다 썼다라고 봐. 어, 아 오빠 그러면 <웃음> 어, 그래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쓰고 어, 오빠 나 이거 사줘 그러면 <웃음> 아참 그래 뭐, 뭐, 한번 한번 해봐 이쁘기는 어, 어, 하네 뭐 이런 러니까막 철썩철썩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약간 무게감이 무게감이 어, 있으니까 음, 무게감이 있으니까 어, 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섰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기 막 주색으로 어, 있는 돈을 다 탕진한, 탕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탕진하고, 이, 이 사람, 이 카드를 딱 보니까 여기는 적어도 연인이라 그래도 꽤 오래된, 어, 오래됐다며 좀 깊은 관계였고, 동거나, 어, 아니면 부부였을 수도 있어요. 어, 동거, 뭐, 그런 것일 수 있어. 어디 봅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카바를 많이 쳐줬다라고 봐. 음. 그래, 왜, 그, 래서왜 저기 되냐하면은이 여러분들하고는 그런 거지 뭐. 더 이상 뭐. 감정을 갖다가 더 키워나가는 거 너와 나의 감정이나 아니면 은 인간 교류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연인끼리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가족을 알게 되고 가족을 알게 되면 또 거기에 맞게 감정과 규모를 키워나가서 미래를 갖다 계획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한거지 이 사람하고 그거 갖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왜 싹이 노랬거든 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되게 젠틀하고 무게감이 있고 사람 점잖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귀었었는데 어, 가면 갈수록 접이 가격인거지 어.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도 이 사람은 바람기가 있었을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커버가 됐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없는 이 사람은 어 그냥 어돈 제대로 잘못 버는 음 한량 비슷한 거 있, 한량이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더 이상 뭐 값어치 가치가 있나 어 그런 거예요 어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참 오고 싶어 하는데 음, 오고 싶어 해요. 음, 오고 싶어 하고 맞아. 어, 이사람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 요 갈수록 어,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 내가 이렇게 놀아봐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을 갖다가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갈수록 그 마음은 커지지만 이게 딱히 돌아오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명분이 없다라는 거지 돌아오고 싶어도. 어. 왜냐면 돈도 다 날렸고, 어, 돈도 다 날렸고 더 이상 자기가 이 사람이 직장도 그어 직장도 혹시 잘렸나? 어, 그, 직장도 좀 불안불안하고, 어, 아무리 해도, 어, 이제 힘만 들고, 어, 그럼, 그러, 어, 그러다, 보고 돈도 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지. 음, 이게, 이, 그, 뭐,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겠습니까? 많은, 응. 음, 내가, 이게, 그런 것 같아.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야. 내가 커플, 커플을 이루어서 이 커플의 관계가 그래도 이제 경제적인 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곡차곡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 올라가면은, 응, 그게, 아, 저 사람 덕분이다. 저 사람 덕분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깨가 점점 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아, 다, 내가 잘라서 그런 줄 안다라는 거야 어, 내가 잘라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지, 바, 지 박을 지가 깬 거지 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자업자득이고 이 사람이 없는 여러분은 뭐더 아, 좋지 어, 더 좋지 왜냐면 이 사람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게더 많은데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게더 많으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나면 안 됐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워하나요? 그렇죠 그리워하지 당연히 음 당연히 그리워하죠 그래도 여러분하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행색이 괜찮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돈도 다 떨어지고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어, 일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하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일을 안, 했을, 안, 하, 안 했지 안했 않았나 몰라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너무너무 일하는 것도 힘들고 지치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빠릿빠릿한 사람못 돼. 어, 빠릿빠릿하지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좀 많이 나지. 어, 막, 어, 여러, 여, 여러분 이쪽으로 이렇게 쫑긋하고서 어, 여러분한테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어고 쫑긋쫑긋하고 있다라는 거야. 음, 근데 뭐 여러분 이 사람 안 받아줄 건데 뭐. 음, 여러분이 이 카드를 본건 그거야. 그래 이 새끼야 너 낮은 그리워 해봐라. 그런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그닥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나 싶어. 음, 없지 않나 싶어.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한테 귀 쫑긋하고 어, 여러분 쪽을 향해서 귀를 대고 있어요. 자나깨나 여러분이 불러주지 않을까 싶어서. 음. 이 사람은 그래. 설마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났겠어? 어. 설마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났겠어? 그리고 내가 가면 어. 얘가 받아주, 받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가려고 해. 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안 받아 줄것 같은데 음, 안 받아 줄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그닥 마음을 내비치지 않는다 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없는 건가 마음이 있다 없다 가 아니라 별 생각이 없다 라는 거지 음. 마음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갈등의 요소라는 거죠. 어 무슨 갈등이냐면은 이 사람을 받아줄까 말까라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건데 여러분은 그닥 갈등의 요소가 보이지 않아. 음 그냥 이 사람하고 헤어져가지고 오히려 편안한 것 같은데 음 오히려 편안하고 물론 이 사람이 이러니까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여러분한테 못 오고 어, 귀만 쫑긋하고 있다가 요즘에 들어서 이 사람이 뭔가 어, 조금 액션을 좀 크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는 아니에요. 어, 이 카드 뽑는 사람이 다 그러면 뭐 그런 거 아니지. 사람에 따라서 경중이 있지. 끝난 사람도 있고 꼴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치. 여러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을 다시 꼴을 보고 싶겠어. 어, 여러분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데. 음. 그냥 어, 그 인간이 나를 그리워해가지고 어, 저기 막 저기 막 후회나 잔뜩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어. 어디 봅시다. 여기는 음 맞아 음, 맞아 음.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용서를 갖다가 안 해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이 사람이 어 왜냐면 이 사람이 딱히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음 좋아하고 소한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어, 옆에다 여자들 끼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어, 여러분 왜 다른 여자를 갖다가 마음에 두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여자들은 그냥 그 하룻밤 노는 상대라는 거지. 어, 그 수많은 사람들고다 합체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음. 이 사람은 그냥 놀고 마시고 노는 그 분위기를 참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그래 입장이 바뀌어서 어? 여러분이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양쪽에 자천용우백호 끼고서 야네가그 식스팩 한번 딱 오픈해갖고 수산잔 따라봐 이러면 이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 그것도 허구한 날 음, 그러니까 어 저기봐 이 사람이 음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을 좋아하냐 좋아해요 어, 이 사람 여러분 좋아해요 여러분 외에 다른 여자는 없어 그 수많은 여자들은 뭐냐고요 수많은 여자들 목이 뭐야 그냥 어술 어, 마시면서 그냥 옆에서 기쁨조 예, 기쁨조 어, 기쁨조지 어, 기쁨 어, 그런 거예요 음, 개, 개 중에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돼. 어, 저기, 막, 뭐 제외는 불가능하다. 어, 왜냐면 여러분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음, 나 같아도 안 받아줘. 왜냐면은, 그렇게 기쁨 쫓기고 술 마시는 사람들은요, 이거 평생 못 고쳐. 어, 왜냐면 이 사람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어, 여자들이, 조금 노출된 옷 입으면 되게 다 좋아해. 겉으로는 어허, 많은데, 속으로는 그냥, 좋아가지고, 아주 이쁜 것, 요렇가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솔직히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옆에, 옆에서 있으면, 이제 우라통 터져가고못 입는다니까? 음. 재는안 된다. 어. 왜냐면 여러분이, 어, 이 사람, 음. 없없없는 것도 뭐 그다 그렇게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응, 여러분은 아쉬운 게 없다라는 거야. 응, 아쉬운 건 없고 그냥 응, 이 상태 이 상태에서 크게 변하는 건 없고 가끔씩 그래도 가끔씩 그래도 여러분이 뭐 얘기는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얘기는 안 하는 게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어 주면 줄수록 어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거는 어 그냥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라는 거지. 음. 왜냐면 하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랬을 수 있어. 자기야, 나, 저기, 마, 나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나 5만 원만, 뭐, 이런 식으로. 자기야, 나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나 10만 원만 주면 안 될까? 헤어졌는데도 그런다라는 거지. 다야,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저기, 마. 이 사람은 문자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어, 뭐냐면 전화로 했을 확률이 높아요. 어. 음~ 개중에는 문자로 한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 성격에 어~ 그냥 전화로 했수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짜증이 나는 거지 이 새끼가 진짜 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화를 안내 화를 안 냈어요 화를 안 내니까 이~ 점입가격인 거지. 이 여러분들은 성격상 막 이렇게 왁왁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가 어 자기를 갖다가 마음에 두었나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착각을 하고서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이 사람이 두고 떠나면서도 떠나 다 떠났는데 뜬금없이 자기야 나 근데 나 어,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차비 좀좀 봐야 될까? 어, 사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어. 그래서 뭐, 어떡할 것인가. 어, 어디 봅시다. 야, 이거,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에이, 뭐 혹시 혹시 혹시 어. 아, 이 여러분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음, 여러분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나 어,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어, 손 벌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한테도 빌리지만 어, 여러분의 이제 이, 이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이 지인이 겹치는 것 같아요. 어, 지인이 겹치는데 음,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닌가. 어,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냐 안 차리냐 그거는 정신을 차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 사람 좀 게을러 어, 좀 게으르고 좀 느려 느리고 일하는 걸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저기 막 음주감호 좋아하는데 저기 막 기쁨적기고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 일하는 거 좋아하는 거 봤어요. 이 사람은 기쁨적기고 노래하는 거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음 그런 거같아음그그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음. 좀 불쌍한 척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가지가지 한다 싶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기도 너무 실망스럽지 어,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 했냐 라고 보면은 어, 그리워는 한다고 봐요 어, 그리워는 한다고 보는데 음, 좀 이 사람은 정신 차리기는 힘든 구조가 아닌가 어, 당분간은 어, 나중에는 뭐 모르지 사람이 이러다가도 변하기도 하니까 평생을 이루고야 살겠어요? 어, 정, 이 사람이 정말 정말 궁지에 몰리면 변할 수도 있지 근데 여, 저,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옆에 있을 건 아니잖아 어, 이미 헤어졌는데 뭐하라 음.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그리운 적이 없냐라고 했으니까 그리운 거 맞고 어, 그리운 거 맞고 어 지금 사, 어, 경제적으로 참 사정이 안 좋다라고 봐 어, 여기저기서 이제 도와주는 걸로 어,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되고 그런 건 있는데 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지 어, 주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 어, 내 얼굴에 똥칠하는 것 같고 내가 저런 인간을 사귀었다는 게아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음자 3번 카드 어, 좀 시간이 지나면 나지겠지 어. 저기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여기 카드에서는 좀 사무치게 좀 그리워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헤어졌지만 밤한개 희돌아 발길에 부딪실때 내가 그립 혹여 내가 그립지 않았냐라고 보면은 어디 봅시다 오 오호 오호 오 이게 뭐, 뭐 뭘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리운 것 같아요. 어, 후회도 많이 하고 어 후회도 많이 하고 어디 봅시다. 후회도 많이 하고 그 후회나 이런 것이 어. 멈추질 않는다라는 거지. 어, 멈추질 않아요. 후회. 그리고 어, 아무것도 안 해. 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일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사람을 새길 그런 것도 없고, 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게 뭐지? 이게 뭐죠? 와. 이게 뭘까요? 음? 혹시 혹시 여러분이 딴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건가? 음... 아, 보통은 상대방이 바람 펴서 헤어지는데 이걸 딱히 바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힘들고 아, 애매하네 <웃음> 아, 아, 설마 설마 우리 파랑새가 바람을 폈을까요? 어, 양다리일까요? 와, 왜 그러냐면 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비수를 꼽은 느낌이 나는데 아, 이게 뭐지? 쭉, 조금만 더 봐봐봐요. 이거 서로 펀치 하나씩 매긴 건가, 그럼? 그래도 꽤 깊은 관계였을 것 같은데, 어, 꽤 깊은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뭐 오래 만난 사람 같애. 어, 오래 만난 사람 같아 뭐, 음, 이게 진짜 서로 한 방씩 주고 받은 느낌이 나요. 음, 어. 한 방씩 주고 받은 느낌. 이게 뭘까요? 둘중 하나는 어, 둘중 하나는. 뭔가, 새로운, 어, 새로운 시작을 한게 아닌가, 아니면 둘다 시작을 한 건지. 음. 내가 봤을 때 이건 둘다한 방씩 먹인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먹였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 서로 한 방씩 먹인 것 같아. 음.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카드는, 어, 이 카드는, 두, 두 사람이 헤어졌을 적에, 어, 이, 이거를 보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이 두 사람이 헤어졌을, 헤어지고 나서도, 어, 여, 여성분들이 좀더 우월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좀더 우월하다. 어, 근데 이게 왜 헤어졌냐라는 거지? 왜 헤어졌냐라고 하면, 음, 왜 헤어졌냐라고 하면, 어, 둘중 하나가, 어, 사람이 생겼어요. 음, 사람이 생겼고, 음. 그래서, 어, 나머지도, 어, 바로 사람을 또 새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서로 한 방씩 매긴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한 방씩 매긴 느낌이 나고, 그렇게 놓고서 그런 거죠. 뭐냐면은, 어, 서로, 그, 그, 쌍방이, 어, 그 소식의 길을 갖다가 기울인다 그래야 되나? 어,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지 궁금한 거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서로 한 방씩 매기기는 했지만, 어, 한 방씩 매기기 했지만, 두 사람 다, 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음, 맞다라고 봐. 근데 누가 먼저 한 방을 매긴 건지는 모르겠어요. 음, 왜 모르겠냐라고 하면은, 이 카드들이 어, 어떤 거는 같은 같은 카드인데도 여자 그림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같은 카드인데 도 남자 그림으로 나오니까 이 카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누가 먼저 했다라는 게 카드에선 안 나오고 둘다한 방씩 먹였다라는 거야. 둘다한 방씩 먹였고 어그 먹여 놓고서 먹여 놓고서도 어, 이 먹어놨으니까 헤어지죠,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됐으면서도 이게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어, 아리까리 하다라는 거지. 아리까리, 아리까리 하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지. 솔직히 둘다 눈에 뭐가 머리에 씌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그래, 그, 그러고 나서 서로에게, 어, 마음이 있다라고 봐요. 나는 이 카드는. 어, 있는데 한 방씩 매긴 거야. 그렇게 하고서 서로에게 기 쫑긋하고 뭐 들려오는 소리에 어, 나름 또 실망도 하고 근데 실망을 왜 하겠어요 실망한다는 거는 마음이 남았다는 거잖아 마음이 남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뭘까요 음. 왜 눈치를 봐 음. 이게 남자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는 건가 음. 만약에 누군지 모른다 라고 했을 적에는 이 주제가 혹여 내가 그리운 적 없니라고 했으니까 음, 상대방이 먼저 바람을 폈 겠죠 음, 왜냐면 누가 누군지 모를 적에는 그치 기초에 충실하자 어, 왜냐면 카드에서는 이게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주제를, 주제를 갖다 여기다 딱 대입시켜 보면은 그치 먼저 바람을 핀 쪽이 어, 남자 쪽이고 음, 만약에 이 카드를 본 사람이 남자라면 먼저 바람을 피는 게 여, 어, 남, 여자 쪽이고 이 카드를 본 사람이 여자라면은 먼저 바람을 피는 게 어, 남자 쪽이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도 어, 새 출발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진짜로 새 출발을 했냐 어, 그건 아니에요 응 어. 왜냐하면 이 카드상 보면 음,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고 이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은 어, 이렇게 끝나놓고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남들이 보면 내가 어, 새로 뭔가를 갖다 시작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어 그냥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음 진행된 게 없고 상대방도 다른 이성 문제를 잃겠지만 그렇게 진행된 거는 없어요. 어 그렇게 하고 서로 한 방씩 먹인 거지. 한 방씩 먹였다라는 거야. 어한 방씩 먹이고 그리고 솔직히 이 관계가 어. 조금 지치기도 아이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지 차라리 그냥 한 사람이 진짜 진 만약에 진짜 바람을 갖다가 제대로 펴가지고 진탕 폈다면 확잘라낼 텐데 어~ 둘 그~ 먼저 바람핀 쪽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관계가 제대로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왜냐하면은 어~ 왜이 관계가 헤어졌냐면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바람을 폈다 그래야 되나? 음. 아 선생님 그 육체적인 관계도 있었어요라고 하면은 이 마음으로 주고 받은 기간이 더 길었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 이게 서로 만나서 어이 관계만 이 이렇게 마, 그 저기 합체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주고 받았다는 게 이게 헤어지는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의 바람도 바람이잖아. 어. 근데 그게 이 그 제대로 그렇다고 연애를 시작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이제 남자 쪽이 후회를 갖다가 되게 많이 한게 아닌가 싶어. 어 되게 후회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헤어지고 나서. 어. 왜냐하면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괜찮아. 어, 직장도 괜찮고, 어, 직업도 괜찮고, 어, 괜찮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음. 뭐 대책 없이 막 써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어, 가고 나서도, 어, 후회가 조금 빨리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어, 후회가 빨리 들어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벽에다 대고서 저 벽, 저벽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막, 어, 그러니까 꼭 벽에다 귀를 댔다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에 유심하게 길을 대고 봤다라는 거지. 왜 봤겠어요? 어, 좋아하니까 봤지. 좋아했냐고 하면 얘 맞아요. 좋아한 거 맞아. 어, 그리고,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서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어, 이게 귀 좀, 귀 이렇게 벽에다 갖다 대고, 그냥, 어, 이, 저기, 내 파랑새가 화가 풀렸나, 안 풀렸나, 나를 용서해 주려나, 말려나 하면서 뭐지? 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이 얼마나 후회하냐고, 이 사람은 후회가, 어, 많아요. 어, 후회가 많아. 그렇지. 응. 여기는 재회도 가능하겠네. 어, 재회가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어 왜냐하면 그 내가 그랬잖아 두 사람이 둘다 서로 어 그리워한다고 쌍방이 그리워해요 여기는. 어, 쌍방이 그리워하지만 이 재회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다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 왜냐하면 이미 이 여기서 내가 그랬잖아 마음의 바람도 바람이라고. 어, 차, 차라리 그냥 그술 마시고 어, 몇번 이렇게 합차를 한 거라면 오히려 그게 기분이 들 나빠요. 어. 그렇지만 마음을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그거는 더 왜냐면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잖아. 결국에는. 어. 그러니까 그게 더 화가 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이 관계가 그로 인해서 깨진 게 아닌가. 근데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깨지지 않았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둘이 어 그러니까 이 남자도 어 그록 어, 이 남자가 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얼마였던가 라는 걸 갖다가 자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번 헤어지고 나니까 어, 후회가 막심한 거지. 어, 내가 미친놈이지. 아유 나 이런 내가 내가 내가 어, 저기 막 그저기 막 쓸데없는 일에다가 그치. 어, 진짜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 때문에 내 파랑새를 갖다가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 사람은 속이 많이 상했다라고 봐. 속이 많이 상했고 이 속상한 게 그냥 일시적으로 왔다 간게 아니라 계속 속이 상했다라는 거야. 계속 속이 상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재해를 하는 커플이 많겠고,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는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높은 걸 저는 리딩한다 그랬죠. 어. 그래서 어, 이 카드를 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 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재외 제외, 재배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재외는 해도요. 재외를 어, 해서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 조금 한 동안은 그거는 있어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어, 이 마음까지는 편안할 수 없잖아. 어, 마음까지는 편안할 수 없지만 이남이 이 남자 쪽에서 어, 그래도 이제. 결정을 내린 거니까 어 그냥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으, 그럴 수밖에 없지. 어 맞아요. 어어 어, 저기 막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가는 거 같아. 어이 남자 쪽에서 그런 거 같아. 지금은 이렇게 비록 힘들지만 어다잘될 거야. 어다 좋은 방향으로 될 거라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참좋네 흐름이 음,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아요 음. 이남 내가 있잖아이 남자는 그렇게 끌고 간다고 잘될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은 이이 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이걸 계속 가져가 이렇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이걸 계속 가져가 아 끝내 끝내기도 그렇고 가져가기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이 남자가 딱 잡는 것 같아 여러분을 음 여러분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음, 맞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어, 세, 어, 끝내 끝내야 돼 말아야 돼막 갈등할 때,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 힘들 힘들기 때문에. 어, 그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너랑 나랑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다잘될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끌고 가는 거야. 끌고 이 사람은 끌고 가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지금 이 마음으로 계속 갈수 있을까?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도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관계를 갖다가 쥐는 쥐고서 끌고 나가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서 끌고 나가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계속 이번에는 그렇게 갈등하는 거지. 이걸. 시, 이걸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또 그렇게 갈등을 한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성격이 어, 여러분의 성격이 막 그렇게 그 어, 누군가를 갖다가 막 좋아할 때도 막 하, 뭐 첫눈에 반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사랑에 빠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치 마음으로 핀 바람일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상처가 너무 큰 거야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이 사람도 여러분을 그리워한다 하더라도, 그리움만 갖고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상처난 이 마음을 갖다가, 다 커버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리, 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계속 잡, 어, 흔들리는 마음을 계속 잡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그, 사람한테도 그게 한계란 게 있잖아.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강하게 잡더, 잡 잡는다 하더라도 강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 우울해요 음, 왜 우울하냐 라고 하면 음, 내가 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음,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은 그 전에 그 마음을 나눴던 그, 사람, 어, 그 사람은 그사람 이제 정리하고 하나의 마음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하나의 마음만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에는 막 분산된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아 그런데도 여러분이 안 되는구나. 음. 여러분이 이 관계를 갖다가 어, 이 사람한테 실망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어 음. 실망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어, 이 사람한테 마음이 아, 막 진짜 정례미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 성격이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쉽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성격이 못 돼.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갈등이 되고 이 사람은 잡고 또 여러분이 갈등해도 이사람이 자꾸 잡아왔지만 이 사람도 어, 사람인지라, 어, 그, 이제, 좀, 자꾸 마음이 침체되 간다, 그러는 거지. 다잘될 거야, 라고 했던 마음이, 이제는 점점, 음, 그, 물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거죠. 어, 단 하나의 마음만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어, 돌리기에는 음,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어 음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라고 봐요 어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여러분이이 어, 사람하고 헤어져도 괜찮겠어요 카드상 보니까 여러분도 어, 이 사람하고 어, 정이딱 완전히 떨어진 것 같진 않은데 어. 여러분들은 그래요 어. 이때나 지금이나 어. 마음이 어. 그런 거지 한번 이렇게 마음이 갔다는 거잖아 어. 마음이 갔으면 어. 언제든지 또갈수 있다라고 세, 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 왜냐면 자꾸 한번 이 하얀 천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면 이만큼이 다 하얗고 요만큼이 까만데 요 까만 점만 보인다는 거지 어 이만큼이 다 하얀데도 이 까만 점이 이게 이 여러분들 머리에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자꾸 그 생각이 자꾸 커져가니까 더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의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음, 음. 맞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하, 어떻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한 번에 확 잡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어. 잡아 이게 좀 돌린 듯 싶다가도 다시 어. 돌린 듯 싶다가도 다시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음. 한 동안은 이럴 것 같아요. 음, 한 동안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카드가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동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사람 여러분 되게 좋아해요 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음. 근데 그게 영원하다라고 볼수 없지 영원하다라고 볼순 없는데 이 지금 이 카드의 흐름상에서 보면은 남자가 암튼 어, 이 남자가 쉽게 여러분을 내려놓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자기 반성도 많이 한것 같고 음. 네, 여러분이 용서도 쉽지도 않을 것 같고 한동안은 이렇게 갈것 같아. 음, 이 카드가 남자가 본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갖다가 쉽게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어, 후회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지. 암튼내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